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최근에 영상 작업들을 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 포트스테판 투어를 갔다 오고 나서 여행사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만든 영상을 후기로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영상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홍보용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어, 저야 좋죠. 뭐, 홍보용으로 써준 대신에 뭐, 스카이다이빙 공짜로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 투어들도 이렇게 공짜로 보내줄 테니까 영상만 찍어서 달라. 뭐, 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왔어요. 그래서, 어, 저야 너무 좋아가지고, 뭐, 다른, 제가 흥미 없는 지역들은 좀, 아,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저는 스카이다이빙만 하고 싶으니 제 영상 써주시고, 스카이다이빙, 그 공짜로 시켜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근데 드론으로 찍은 영상 이거 불, 불법인 거 아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불법 아닌데 <웃음> 제가 찾아봤을 때 불법이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면 이제 드론샷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 이거 불법인 거 알아요? 이거 불, 이렇게 찍은 불법인데 다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호주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고 날린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수익을 내면 안 돼요 그 드론으로. 근데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수익이 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플랫폼이라서 이제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채널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원래 조금씩 1불 2불씩은 창출하다가 2월 말에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유튜브 법이 바뀌어서 수익 창출을 하려면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구독자 1000명 일단 못 넘어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는 채널인데 그래서 저는 어, 나, 내 채널은 수익창출을 할수 없으니까 당연히 올려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수익창출로 드론을 찍어서 날릴 수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하지만 제 채널은 수익창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수익창출 옵션을 제거하고 올리면은 상관이 없어요. 올려도 돼요. 제 영상들은 다 불법이 아닙니다. 요 일단 제 드론이 뭐 드론 자격증 얘기도 있는데 드론 자격증은 이제 전문분야고 저는 이제 취미분야는 2kg 이하의 드론은 취미거든요. 제 드론은 1kg도 안돼요 그래서 취미로 영상을 찍어도 된, 되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룰은 있죠. 그거는 1편에 나오지만, 그뭐 공항 주변 5km, 5.5km 이내에서는 못 날리고 뭐 이런 규율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거는 뭐취미곤나발이곤다 지켜야 되는 룰이고,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은 먼저 호주 사이트에 들어가서 2kg 이하 드론을 취미로 날리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뭐 회원가입처럼 뭔가 작성을 해야 돼요. 제 드론을 등록을 시켜야 돼요. 뭐 제가 사는 집 주소랑 뭐 기타 개인정보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드론 번호를 주거든요. 그 드론 번호를 이용을 해서 어 사전에 알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포투스테판 가서 찍은 영상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겠다 싶으면은 일단 그걸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통보를 하죠 아나포트스판 가서 드론 날릴 거야 이렇게 신고를 한 다음에 가서 날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일단 그런 사전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날렸기 때문에 어, 여행사 그 홍보 영상으로 쓰이면은 그거는 상업적인 용도잖아요 돈을 여행사 입장에서 돈을 벌려고 만드는 영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눈물을 머금고 알렸죠 <웃음> 아 미리 알리지 이 미리 제가 그런걸 염두해놓고 찍은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홍보영상으로 찍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스카이다이빙은 제 돈으로 하는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그 사이트 주소는 제가 정보란에다 남길거고요 네, 저는 뭐제 드론 영상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등록은 하지 않았어요 뭐 다음달에 한국 가는 것도 이, 있고 네 만약에 제가 호주에서 더 살게 된다면 아니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뭐 신청을 고려해 보겠죠 하지만 네 신청하는 방법은 뭐 제가 대충 봤는데 좀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일단, 저는 신청서만 봤거든요. 그 개인정보들 입력하는 난 있고, 그거 써서 이메일 보내면은, 이렇게 뭐, 번호를 받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구독자 1000명이 찍으면 <웃음> 자세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제 영상을 보고 불법이라고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드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를 많이 느꼈어요 당연히 사생활 침해하면 안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룰은 당연히 지키면서 영상을 찍어야겠죠 그거는 제 1편에 올려두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고 날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호주에 와서 드론 영상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내니까 유튜브라고 한 건데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금전적인 목적을 취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찍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드론 날리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